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사이드 립슬라이드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프론트사이드 립슬라이드는 언뜻 보면 보드슬라이드랑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프론트사이드 립슬라이드랑 백사이드 보드슬라이드랑 많이 헷갈려 합니다 보드슬라이드는 노즈쪽 바퀴가 넘어가서 밀고 가는 기술이고요 립슬라이드는 뒷바퀴 쪽이 넘어가서 걸리는 기술입니다 프론트 사이드 립 슬라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보드 슬라이드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. 언뜻 봐도 보드 슬라이드랑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드 슬라이드를 잘해야 그것보다 더 어려운 립 슬라이드를 할수 있습니다. 프론트 사이드 180도 엄청 잘해야 됩니다. 프론트 사이드 180로 펌박스를 올라가고 그리고 레일도 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뒷바퀴가 넘어가서 걸리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. 뒷바퀴가 이 레일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립 슬라이드를 전혀 할수 없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알리를 쳐서 이렇게 걸면 보드 슬라이드인데 알리를 쳐서 뒷바퀴를 띄워서 돌려서 이렇게 거는게 립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드가 돌면서 이만큼 떠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AT를 잘해야 됩니다 1AT로 이 레일을 쉽게 넘을 줄만 안다면 누구나 립 슬라이드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립 슬라이드를 할때 보드 슬라이드랑 똑같이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뒷발을 돌려서 걸때 공중에 뜰때 발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릴 때 뒷발을 밀어주는 느낌을 많이 밀게 되면 이렇게 레일 위에 섰을 때 몸이 보드보다 뒤에 있으면 뒤로 넘어지게 되고요 몸이 보드보다 앞에 있으면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넘어지거나 보드 버리고 앞으로 뛰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딱 걸었을 때 저는 느낌상 여기에 보드 위에 그대로 딱 그대로 딱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뒤로 들어 놓게 되고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뛰어내리거나 안 밀리게 되죠 이거는 보드 슬라이드를 할줄 안다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레일에서 하는 게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할줄 알면 레일이 더 쉽습니다 박스에서 할 때는 휠이 면에 닿기 때문에 어, 잘안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박스에 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밀리게 되고 레일은 이 데크면만 닿기 때문에 잘 밀려서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레일이 좀더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레츠에원 l 리를 해서 거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잘 되면 박스에 성공을 안 하더라도 미는 연습을 조금 해 봅니다. 올라서는 연습 말이죠. 그게 되면 은 박스에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레일에 시도를 해 보면 됩니다. 보드 슬라이드 잘 해야 되고 프론스 사이드 원 l 티잘 해야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하신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자신의 자세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마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